다 보고 괜찮으면 따라하세요? 저도 오늘 망칠지도 몰라요 그냥 보면서 따라하다가 망할, 나랑 같이 망할 수도 있어 이긴머리를싹다 이 잘라버려요 천에 그 진짜 머리 너무 기네 몰라 그냥 잘라버려 답답해서 못살겠어 망하든 말든 그냥 자르는 거셜로헌내일스의 네, 진원입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머리를 좀 잘라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역대급으로 페인 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저번 달에 입원한 뒤로 지금까지 아무것도못했다 보니까 지금 피부도 사실 좀안 좀 좋아지고 머리도 지금 역대급으로 되게 많이 길었어요 제가 원래 3주마다 한 번씩 자르는데 거의 한두 달? 두달 정도 좀 넘게? 이참에 좀길을까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좀 잘라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아마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되냐 알려드릴게요 내가 머리를 미용실에서 자르는데 너무 주기가 짧아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좀그 주기를 늘리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됩니다 왜냐면 저도 가끔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가 나는데 이 보조개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해해주세요? 그러면은 자 필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, 가위. 미용 가위는 필요합니다. 가위. 미용 가위 필요하고, 두 번째로는 빗이 필요한데, 빗이 이거밖에 없네요. 이 염색할 때 쓰는 이 빗을 쓸게요 일단 오늘 뭘 자를 거냐면, 이 귀를 덮는 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귀 없는 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카락 들어가서 모을 벗어야 되는데, 몸도 안좋기 때문에, 그냥 할게요. 자, 이귀 라인대로 잘라주면 됩니다. 귀 라인대로. 그냥 잘라주세요. 아라 그냥 과감하게 따라하세요. 이귀 라인대로만. 사실 뭐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저 오늘 자른다고 찍는 영상. 에 따라하는 건 자유. 너무 길어 머리가. 요즘 여기 보이지 이거 지저분한 거. 또 깔끔하게 잘라줘요. 아다 보고 괜찮으면 따라하세요. 저도 오늘 망칠지도 몰라요. 그냥 보면서 따라 하다가, 망할 때 나랑 같이 망할 수도 있어. 이, 이긴 머리들 싹다 잘라버려. 천에. 근데 진짜 머리 너무 기네요. 몰라. 그냥 잘라버려 답답해서 못 살겠어. 망하든 말든 그냥 자르는 거야. 귀가 있는데 한번 파줘야 돼요. 더 파면은 파먹은 느낌이 들 요. 망하면 미용실 가는 거예요, 그냥. 미용실 가서 두개 이렇게 잘라그런는데 그러면은. 어, 미용실에서 이렇게 안 잘랐다고 <웃음> 자, 옆머리도 너무 기니까 좀 잘라줘. 너무 길어봐, 너무 길어. 적당히 길어야지. 자, 어때요? 좀 깔끔해졌죠? 뒷머리. 아니, 뒷머리 된다. 옆머리. 귀만 좀 팠는데, 여기가 사실 좀더 파져야 되긴 하는데. 자, 이제 여기도 자를게요. 보여줘야 되는데. 어떻게 보이지? 큰일 났네? 어떻게 보이죠? 자, 아, 짤게요. 여기도 이 라인 따라. 귀안 자르기 조심하세요, 여러분. 귀 자르면 큰일 나요. 저 옛날에 저희 형이 제 머리 자르려고 여기 옆에 귀를 잘랐거든요. 피가 철철 났어요. 네, 조심하세요. 여러분들도 귀가 잘려서 피가 철철 날 수도 있으니까. 귀 라인 따라서만? 올라준다 귀 파먹으면 큰일 나는 거 같아 귀가 왜 이렇게 파죠? 귀를 닫고 아.. 머리카락 다 들어갔다 근데요 파졌죠? 귀 좀. 스팸 오버튼. 아, 어 연말에 스은고이 정도. 네이 살짝.. 잘라주고. 이 정도. 고이 정도. 별정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잘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이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자 앞머리를 좀 잘라줄게요 지금 앞머리도 너무 길어 자 이제 앞머리가 거의 우기맹이거든요? 약간 고관지 나가야 될것 같은 비주얼인데? 앞머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잘라줄게요 일자리자 별로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줄게요 너무 짧아졌는데? 여가 앞머리가 너무 일자면 별로니까 이렇게, 이렇게 잘라주면 은좀 듬성듬성 잘려서 괜찮더라고. <웃음> 다 자른 것 같아. 어때요? 깔끔해졌나요? 좋아! 다 잘랐어요 이제 머리 감고 올게요 뒷머리는 혼자 자르다가 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냥 뱉을게요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머리를 다.. 말렸는데 깔끔해 보이나? 깔끔해 보이죠? 처음보다그래러 사실 제가 평소에도 뭐냐 그 평소에서는 그 다운펌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운펌 자주 하다 는 보면 비용이 좀 문제잖아요 자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주기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 옆머리 정리가 되셨는데 혼자서 가끔 자주 해요 왜냐면 여기 옆머리만 좀 잘라도 깨끗해 보이거든요 머리가 지저분해지지 않고 뭔가 뒷머리 좀 길어도 당근 머리 하고 온 사람 같지 않나요 또...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. 이렇게 여기 옆머리만 오늘 잘라줘봤어요.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요즘 제가 유튜브를 잘못 하겠어요, 사실. 음. 요즘 약간 많은 부담도 있고 올려도 잘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뭘 찍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찍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그래요. 그래가지고. 안 찍으려다가 그냥 심심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뭐.. 오늘도 재미 없었겠죠 뭐.. 음,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.. 모르겠어요 이거 팬자잡으테 전달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아이, 머리가 너무 길다.. 음, 아무튼 나는 이제 파마를 하려고 앞 머리를 길게 안자는 거라서.. 쓸데없는 말이 많죠?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! 엔딩 영상으로 언젠간 꼭찾아게요 안녕! <목소리>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음, 음, 우리 음. 좀더 음.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해